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이제 일과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갈 생각인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초밥집인데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회가 땡길 때는 여기가서 먹곤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특색이 있는게 논현동 쪽 끝자락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장사를 하신지 꽤 오래되셨는데 한세번 정도 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전형적인 오너 세프입니다또한 가지는 제가 청담동에 있는 맛집들 이제 유명한 호텔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온 세프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많이 가봤는데 한번 가면은 한 20만원에서 한 25만원 1인당 그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한 1인당 8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청담동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이제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이제 이집청 갔을 때는 직원들이 한두 한 명, 세명 정도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셰프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지금은 혼자만 하세요. 왜 혼자만 하시냐 물어봤더니 직원들 관리가 너무 힘들대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가르쳐주면은 나가버리고 열받아서 못 하겠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제는 못 믿겠대요. 그래서 혼자만 이제 메인 주방에서 하시고 그리고 뒷주방은 직원 하나 써서 하고 홀 직원 하나 쓰고 세명에서 운영하는데 메인 주방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 그 정도만 예약을 받으시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예약을 안 받으세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고 그리고 가성비도 괜찮고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제가 자주 가는 초밥집이니까 일단 가서 한번 보시죠. 아, 여기는 논현동에 위치한 구름의 스시입니다 원래 이 집이 다른 쪽에 있다가 더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단골 장사가 가능하니까 이 집이 들어온 거고요 점심과 저녁 코스 요리로만 진행하는 스시집이고요 코스 요리는 오마카세와 생선회 코스로 나옵니다 주문을 하면 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처음에는 따뜻한 요 계란찜과 사무실로 시작합니다 요거 요거 파란색 요거 요게 이제 상추 쪽인데 마른 상추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이제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요 셰프님이 저렇게 하나하나씩 바로 앞에서 회를 떠 주십니다 이게 바로 코스 요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떠 주시는 회는 방어회고요 이 음식은 제철인 방어와 참치 아카미 위에 트러플 버섯 수술 올렸어요. 어우 떡깔이 좋아. <웃음> 맑은 대합 국물 제공되고 방어가 제철이라서 진짜 맛있네요. 지금은 한1 0 k g 짜리 타마시가 맛있고요. 음. 이제 좀눈 오고 이제 추워지면 이제 대방어 10kg짜리가 맛있고. 음. 네, 음. 아직까지는 대방어 하면은 음. 물이 많이 나요 아직까지는 음, 음, 대방어는 어린 게더 맛있어요. 어린 게. 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대방어를 많이 찾죠. 방어도 이렇게 시기에 따라 크기별로 맛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방어가 훨씬 더 기름기가 많고 맛있다고 합니다. 12월 지나고 1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는 대방어가 더 맛있다고 하고요. 요즘은 방어가 풍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어가 비싸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어를 찾아도 대방어만 찾습니다 중방어나 이런 작은 방어들은 굉장히 풍년인데 대방어는 그렇게 풍년이 아니래요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비싸다고 합니다 참돔을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고요 제공된 소금은 간수를 뺀지 한 5년 정도 된 소금입니다 다음에 나온 음식은 전복 내장을 밥에 비벼 서 먹는 음식인데 전복 내장쪽을 아니면 은 제가 간장게장 내장을 전혀 못 먹는데 이집 와서는 굉장히 달콤하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 요리는 복튀김, 꽈리고추가 같이 튀겨져서 나오는데 두개다 굉장히 중간에 나오는 음식이라서 입맛을 다시 한번 싹 잡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제대로 된 초밥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능성어라고 합니다. 스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셰프님이 <웃음> <세포님이. 웃음> 장국도 새로 나오고 굉장히 따뜻하게 나와서 계속 리필해져서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산 금태입니다. 금태를 살짝 불로 지어 나왔는데 아 맛있어요. 달달한 느낌이 들어요. 생선에서 단새우 초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새우 초밥은 별로 안 좋아해서 식감이 좀 물컹물컹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달달해 보인다 그래서 단새우인가 아, <웃음> 보다 <웃음> 지금 준비해 주시는 건 뭘까요? 시마지 올려 드릴게요 시마지 줄전갱이고요 줄전갱이 음. 음. 성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아, 시마지가 왔고요 음. 음. 성 주변에서 좋아요 아. 섬 주변에서 심화하지, 심화하지. 심화하지. 세 분은 얼굴 안 찍어요? 아, 손모양만 찍을 겁니다 네. 배가 나오는데요 아 배, 배, <웃음> 배만 배 배만 나와지 지금 손잎이 져가지고 배가 작아 보이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치회를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습니다 몇점 먹으면 바로 질려버리는 게 저는 너무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참치 부위 중에서도 기름기 없는 부위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 오면은 참치를 몇 점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참치 전문점을 가서 먹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먹을 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요번에 나오는 초밥은 제유도산 아오리이까 흰줄 오줌을 올려드릴게요 오주, 흰줄 오줌 흰줄 오줌 이것도 식감이 조금 꿈덕꿈덕한 식감이 들어요 아카미 찢에 올려드릴게요 음. 간장에 절인 참치 등산이고요 간장에 절인 참치 등산입니다 여기 메로구이도 오리지널 사용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메로구이도 판매를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기름칠을 쓰는 집은 정말 바로 티가 나는데 여기는 메로구이 오리지널 쓰고 있습니다. 이건 청으로 만든 이소베어 입니다 가리비에 전복 내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김에 사서 초밥을 만들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도산 가리비가들어 있고요. 네. 위에는 카니미소 올라가 있고요. 피조개 올려드릴게요 피조개 올려드릴게요 피조개 초밥 음, 식감이 굉장히 오독오독하니 맛있습니다 선배님 그게 뭐예요? 시메사바 고오스시예요 초절림 고등어 아 고등어? 내가 오늘 도전해봐야겠다 원래 고등어 못 먹는데 맛있어맛있어 <웃음> 요거는 고등어를 미리 초절임해서 만든 건데 원래 저희 쪽 주는 게 아닌데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고등어 회를 잘못 먹기 때문에 와이프만 먹을 수 있게끔 한 점만 달라고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제가 안먹길 잘했다고 하네요 북해도에서 먹었던 방식 그대로 이제 연어 알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저는 북해도에서도 요거를 먹고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는데 여기는 제가 와서 먹습니다 밥을 비벼서 이렇게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장어구이입니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일본식 계란이 나온 거는 이제 거의 다 메뉴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은 디저트로 나온 음식이고요 총 지금까지 20가지 이상 되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노년동 쪽에서 스시를 잘하는 곳이라고 말하자면, 저는 구름의 스시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집이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맛도 맛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골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만큼 자신 이 있다는 거죠. 멘트를 치려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웃음> 아니, 몇잔안 먹었는데 이렇게 빨개질 수가 있나요? <웃음> 나 미치겠네 자 원래는 8만원인 줄 알았는데 9만원이네요 제가 그거 착각을 했고 몇달 만에 갔더니 새로운 직원이 또 들어와 계시네요 좀 혼자 하시기 힘드셨나봐요 근데 새로운 직원이 제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 일본 분 같아가지고 물어봤더니 한국 분이라고 하시네요 장사는 이런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때더 발전이 되고 외롭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게 또 장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서 여기 이제 단골집에 왔었는데 혼자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